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범스 골프 이영원 프로입니다 우리가 스윙에서 빼먹을수 없는 동작이 하나가 있죠 바로 회전인데요 그 회전으로 인해서 나오는 부작용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안에서는 절대로 안 되는 동작이지만 해서 부작용이 있는 동작입니다 자그 대표적인 부작용 중에 하나 배치기 오늘은 그 배치기 얼리 익스텐션을 잡는 회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백스윙한 상태에서 다운스윙이 들어올 때 우리의 몸을 타겟 쪽으로 회전을 시켜주면서 클럽을 던져주어야 클럽이 던져지는 힘, 위에서 아래를 향하는 그리고 몸이 회전을 하는 힘, 뒤에서 타겟을 향하는 힘이두 힘이 합쳐지면서 공에 좀더 강한 힘을 전달하고 공을 좀더 똑바로 보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회전을 하면서 나오는 대표적인 실수가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공 쪽으로 다가가면서 하는 우리가 얼리 익스텐션이라고 부르죠 배를 이렇게 앞으로 내미는 배치기 동작이라고도 부르고요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체가 지나가야 될 공간을 몸이 막아버리게 되고 그로 인해서 체가 엉뚱한 데서 들어오거나 혹은 제대로 들어와도 손장난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잘못된 회전 방법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얼리 익스텐션 배치기를 교정하는 방법에 대한 레슨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저도 가장 많이 하고 있는 레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왼쪽 골반을 왼발 뒤꿈치 쪽으로 빼주는 그러면서 왼쪽 어깨도 뒤꿈치와 같이 뒤쪽으로 빼주는 이런 방법의 레슨도 있는데 자 그럼 아이언의 경우에는 어떻게 스윙을 해야 될까? 자 우리가 백스윙이 한 상태에서 다운 스윙이 들어갈 때 우리는 몸의 앞쪽, 가슴, 배, 어깨 이쪽을 이용해서 몸을 회전을 시키려고 하니까 자연스럽게 앞쪽이 회전을 하면서 공쪽으로 다가가는 이런 회전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근데 그 생각을 바로 반대로 뒤집어 보면 은 등쪽의 경우에는 뒤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가슴이 아닌 등으로 등으로 회전을 하면 자연스럽게 앞으로 나가는 회전이 아니라 뒤로 빠지는 회전을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뒤로 빠지는 회전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공하고의 간격을 유지 혹은 공하고의 간격이 더 멀어지는 동작을 만들어주게 되면서 배치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다운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됩니다 몸의 밸런스 잡기도 훨씬 더 수월해지고요 자, 그럼 그 동작이 스윙에서 어떻게 나오게 될까요? 몸의 뒤쪽 등과 날개 축지를 타겟 쪽으로 보내주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지금처럼 회전하는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백스윙이 간 상태에서 등과 날개 쭉지를 타겟 쪽으로 보내주게 되면 자연스럽게 몸이 회전을 하면서 클럽을 던질 수가 있게 되죠. 그런 너무나 자연스럽게 클럽은 인사이드에서 들어올 공간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되고 몸이 앞으로 튀어나가지 않기 때문에 클럽이 처지지 않아서 클럽이 가파르게 내려오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다운블로 공을 찍어치는, 눌러칠 수 있는 찬스를 굉장히 많이 갖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물론 잘 들어와 놓고 앞으로 돌면 자연스럽게 클럽은 걷어지겠지만 끝까지 등으로 몸을 회전시킨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은 아래쪽으로 깊게 떨어지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사이드에서 공을 눌러치는 스윙을 만들어낼 수가 있게 되죠. 확실히 앞쪽을 이용해서 돌았을 때보다 가파른 스윙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물론, 체중이동도 훨씬 더 쉽게 나오고요. 자, 그럼 내가 이걸 혼자서 연습을 할 때는 어떻게 체크를 할수 있을까요? 자, 백스윙이 한 상태에서 내가 몸의 앞쪽을 이용해서 휘두르는 스윙을 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중은 발가락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공 쪽으로 다가가는 게 되겠죠. 자 근데 반대로 우리가 백스윙을 한 상태에서 등을 이용해서 스윙을 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체중은 뒤꿈치를 향하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공하고 멀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셋업 때 만들어놨던 이 공간, 이 공간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몸의 뒤쪽을 이용해서 스윙을 해주면서 체중이 뒤꿈치로 넘어가면서 그 공간을 그대로 지키면서 스윙을 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동작이 많이 사라지는 훨씬 더 공을 찍어 칠수 있는 눌러 칠수 있는 그런 공간을 훨씬 더 수월하게 만들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드라이버의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탄도가 너무 높다 라고 하신다면은 지금처럼 스윙을 해도 충분히 좋습니다 어택앵글이 조금 줄어드실 거예요 지나치게 걷어올리던 스윙이 많이 줄어들게 될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좀 디봇을 내고 싶다 공을 좀 찍고 눌러서 힘있게 치고 싶다 나는 배치기를 정말 벗어나고 싶다 드라이버의 탄도를 낮추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은 백스윙을 간 상태에서 몸의 뒤쪽 등과 날개축지 그리고 골반이 아닌 엉덩이를 이용해서 체중과 회전을 만들어 주신다면 배치기는 없는, 더찍어칠수 있는, 더 눌러칠 수 있는, 더 손쉽게 체중이동을 하는 그런 스윙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조금 더 올바르게 배치기 없이 공을 눌러칠 수 있는 얼리 익스텐션을 없애는 회전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던 버스 골트 이영원프였습니다.